안녕하세요, 동문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동생 커플이랑 속초를 왔었는데, 그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디 다니질 못했었거든요.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엄청 좋은데, 이 바닷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뚜벅이 여행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속초 이곳 저곳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토 해수욕장에서 아바이 마을은 그냥 방파제 따라서 쭉 걸어가면 돼요. 전망을 볼수 있는 곳이 있어서 여름에 보면 시원한 느낌인데 겨울에 보면 되게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겨울 바다. 방파제를 쭉 걸어서 따라 오면 설악대교랑 금강대교가 나옵니다. 설악대교에 있는 데공간대교예요여리 밑으로 오면 설악대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근처에 아바이 회국수라고 저번에 회국수 먹었었는데 거기 또 회국수가 맛있습니다 바람만 안불어도참 따뜻한데 서악대교랑 금강대교가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 그 시내랑 관광지? 이런 곳들을 잇는 다리여가지고 서초에 오게 된다면 거의 무조건 한번이상은 건너게 되는 다리입니다 차 타고 갈땐못 봤는데 확실 걸어갈 땐 이런 예쁜 풍경들을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입이 뭔가 얼고 있는 느낌 여기 아바이마을 쪽에도 이제 단천식당이라고 저기가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어, 웨이팅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제가 미리 찾아놨던 곳으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이 추워서 갯배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어, 하나보다 하나보다 안녕하세요 이 갯배를 안 타면 20분을 걸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500원 밖에 안 해서 무조건 이걸 타고 건너오는 게 이득입니다 엘페 체험은 꼭 현금을 들고 오셔야 돼요. 어느 여행지를 가도 현금은 적게라도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도 뭐 이제 생선구이집이나 이런 게 있긴 한데, 저기, 북명항까지 가서, 거기 제가 알아놓은 국밥집이 있어서, 거기서 먹어볼게요. 금강대교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은 오징어 난전이라고 오징어 회 이런 거 드시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로 오면 됩니다 요새 또양미리랑 도루묵이 제철이라 해가지고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오! 조업을 하고 계셔 실제로 사장님 이게 무슨 생선이에요? 무슨 생선인지 몰라요 이게? 네. 에미요 서울 천문사에서. 양미리요 양미리. 양미리예요? 예. 사랑한다. 잡숴보고 가요. 부담 어, 갖지 말고. 감사합니다. 어, <웃음> 이게 <웃음> 양미리예요? 네네. 아. 오, 음, 이렇게 구워 먹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과자처럼 먹어. 한 다섯 음. 마리 먹었나 보다. 너무 맛있어요. 음, 맛있죠. 네. 요새가 양미리철이에요. 나 아, 끝날 때됐어요 다음에 놀러 올게요. 이모, 감사합니다. 우와. 약간 속초 인심인가? 버리버리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불에 구운 양미리를 주셔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그냥 뼈도 그냥 다 씹히고 고소한 게 진짜 대박 여기가 이제 배나 회나 건어물 뭐 이런 다양한 해산물들을 파는 동명항이고 여기에 이제 영금정 또 조금만 가면 속초 등대해수욕장 이렇게 관광지도 연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아, 순대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 여기 주변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는 걸 봐서는 현지인 맛집에 가깝고 추울 땐 국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국밥 한 그릇 딱 먹고서 와 진짜 배부르다 라고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일 정도로 진짜 든든하게 푸짐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앞에 등대해수욕장 오션뷰 카페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동생네 커플이랑 왔을 때는 태풍 부는 것 같이 방파제에 파도가 막 들이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평화롭기 짝이 없네요 진짜 예쁘다 <웃음> 오션뷰 카페에서 바다 보면서 멍 때리다가 이제 속초 등대전망대를 갈 겁니다 여기 등대해수욕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여기서도 보일 정도? 여기 이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돼요 이 속초가 정말 뚜벅이 여행자들한테 좋은 여행지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조금씩만 걸어 다녀도 웬만한 관광지와 시내를 다 둘러볼 수 있어가지고 뭐 힘드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해도 택시요금이 별로 안나올 정도로 차 없이도 여행할 수 있는 좋은 여행지입니다 예, 밑에서 봤을 땐 되게 높아보였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걸어 올라와요 등대전망대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뷰가 진짜 대박입니다 확실히 높은 곳에서 보는 이뷰 보여드릴게요 아까 올라왔던 등대해수욕장이고 저쪽에 이제 설악산이랑 금강대교, 설악대교, 연금정까지 속초 와보셨으면 여기는 진짜 꼭 올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미쳤어 <웃음> 여기가 진짜 다뜻해요 온실같은 느낌 내려갈 땐 올라온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연금정과더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이제 영금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금정이 노을 질때 보는 게 진짜 예쁘다는데 시간 맞춰서 노을이 져줄지 일단 가볼게요 이쪽이 이제 다 공명항 해집 골목이에요 해집 골목인데 뭐 그런 해집 있잖아요 습기 잘 나오고 해는 영금정을 제대로 즐기려면 영금정 바로 위에 올라가기보다는 영금정 옆에 있는 정자에 올라가서 보는 영금정이 엄청 예뻐요 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 어 바람이 안면안바람을 맞아요 응. 혼자, 혼자 여행 왔어요 자네 어디서? 어디서. 서울에, 서울에서 왔어요 얼마 전에 헤어져 가지고 한허 먹다 남으면 싸드릴게허 맛있어요 허허허허요이 그 동명왕 튀김이라는 곳에서 어묵이랑 어묵 국물만 먹고 몸좀 좀 녹이려고 했는데 튀김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이제 숙초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살거 있나 보고 사가지고 숙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없는데 과연 메인 시장에는 얼마나 사람이 있을지. 할 만한 데는 다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어. 뭐 그나마 만족 닭강정인데, 걔는 저번에 왔을 때 먹어가지고 혼자 먹기 양도 많고 회를뜰수 있는 점 봐봐야 될것 같아요. 큰 걸로 가면 <웃음> 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더살거 있나 보고 없으면 그냥 숙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운데서 오래 걸어다녀가지고 빨리 가서 뜨끈한 물에 샤워 한번 싹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시 또 개폐를 타고 돌아가는 개폐가 은근히 꿀잼이에요 은근히 꿀잼 끌어주시는 분은 정말 힘들겠지만 같이 도와서 하면 더 재밌게 탈수 있습니다 속초도 뭔가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을 하려는 그 의지가 야경을 통해서 잘 느껴지네요 지금 막 속초아이도 삐까뻔쩍하게 빛나고 있어서 빨리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 귀마개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속초에 런던아이 속초아이가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운행은 안한것 같은데 조명씩는 해주네요 한 2만 1000 걸음 정도 걸었더라고요 저야 워낙 걷는 걸 좋아해서 뭐 숙소 들어올 때도 이렇게 걸어왔는데 걷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딱 연금정 정도까지만 걸으시고 그 이후에 뭐 속초중앙시장 이동할 때나 아니면 숙소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셔도 택시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속초의 바다를 위주로 이렇게 코스를 짜서 보여드렸고 내일은 산을 위주로 또 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편에 봐요 안녕